반갑습니다. 잠재의식 성공학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근원, 그리고 감정, 그리고 근원과 일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단톡방에서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질문 뾰뾰형 여기 나올 겁니다. <웃음> 질문을 받았는데요. 무슨 질문이냐 하면은, 에스텍스 어, 선생님의 어,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에스텍스 선생님이 항상 일관되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근원과의 일치입니다. 이 근원과의 일치가 된 다음에 행동을 해라. 라는 것이 에스텍스 어,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질문의 핵심은, 그럼 나는 에스텍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원과 일치가 되지 않았으니, 그냥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 지금 이렇게 어좀 숨죽이고 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행동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어 계속 이렇게 다 가만히 있는 상황이 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어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답변은 이곳에.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에 대한 비유를 들었었어요. 내가 집에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가족 분위기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딱 들어가서 봤는데 내 부인이 완전 저기압인 거예요 기분이 나빠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분위기를 뭔가 바꾸기 위해서 또는 왜 그게 나쁜지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서 다시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말을 할 수도 있고 꽃을 사다 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가족 분위기가 좋을 때만 가정 분위기가 화목할 때에만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 말을 해야 한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그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똑같아지게 되겠죠.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서 가정이 화목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알아서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겠죠 우리가 근원과의 일치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원의 상태는 항상 최고 상위 상태잖아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나는 항상 여기 낮아지는 상태고 내가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나도 항상 이최상의 상태에 있어요 이게 본연의 상태입니다 그냥 최상이라고 하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본연의 상태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왜 다운되냐면 우리들의 여러가지 욕구들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 우리의 본연에 갖고 있는 능력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할수 없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저건 왜 저럴까? 질투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이런 감정들이 점점점 우리를 다운을 시키게 됩니다. 레벨 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게 근원과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근원의 일치를 만들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근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이 상태는 즉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 상태는 가만히 기다리면 알아서 이렇게 맞춰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알아서 가만히 있는데 맞춰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뭔가 행동을 취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어떤 성과들을 창출해내고 피드백을 만들어내듯이 이근원과일치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근원이 내려와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연의 상태로 올라가야 돼요. 사랑, 감사, 기쁨, 암, 깨달음 이런 상태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본연의 상태로 우리가 가야 돼요. 어떻게 가느냐. 그 가는 방법에 대해서 에스텍 선생님이 정말 주구장창, 주구장창. 그 정말 많은 책들과 세미나들에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SDS 선생님 중에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긍정 노트라고 해서요 여기 지금 이제 썸네일 나오게 되겠죠 제가 긍정 노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감사를 기부도 훨씬 쉽고 감사를 왜 못하는지 그 부분도 아주 설명을 잘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근원과의 일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들도 근원과 일치를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육 제일 처음에 다루는 게 바로 삶의 목적이죠. 삶의 목적을 따르게 될때 근원과의 일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바로 Success p 에서 수월한 성공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요약을 하면요. 근원과의 일치가 본인의 상태지만 우리가 다양한 이런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 점점점 다운되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근원과 일치가 아니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평생 이렇게 지나야 돼요 근원이 알아서 이렇게 낮춰져서 맞춰지는 경우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연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의식적인 것이든 행동이든 말이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과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되는 상황일 때 우리 의 삶이 들 수월하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곧바로 알림이 와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월한 성공한 데이 우리는 오소세스데이 고맙습니다